내가 그 파일 보내준 거 50374야. 50374, 50374. 어 이거 있는데 제약회사 광고? 여명 808. 여명 아 808.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웃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거. 아니 맞았지. 포트 번호 50374 불러줬더니 여명 808 불어 뭐야 이거? 방금 어? 어? 어? 어? 어? 어? 모임? 어? 어? 저거 원래 하늘 올라가?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이거? 어? 어? 나봐라 뭐야? <웃음> 어? 어어어어 r 다 y 다 스카이 블록이다. 어 이러면 그냥 이거 쏙 가서 저거 n g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몇개있는데그 n g Where a 야야야 o u g o 어? <웃음> 야 저거 어떻게 먹으려고? 못 먹는데요. <웃음> 자 오늘부터 진행할 컨텐츠 어? 뭐 장편이 될지 단편이 될지 모르겠지만 무중력 스카이블럭. 야요거 나무부터 솔찬이 이쁘장하게 한번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어? 어? 어? 어? 어 그렇지 그렇지 어디야? 어저 날아가다 저거 날아가다 날아가다 날아가다 다 점프를 못 서기 한다. 점프를 못안 하잖아. 안 이거 어떻게 올라갈 방법 없을까? 대전을 만들어볼까? 어 좋은 생각이야. 반블럭으로. 그리고 이거 나무 캤을때 잠깐만 이거 묘목은 어떻게 먹냐? 야 이거 나 나무 판자 만들게. 나무 판자 쌓았다가 다시 캐면 되잖아. 아 근데 오케이. 못 올라가잖아. 작업대를 만들어서 반블럭을 만들자. 아 그래 일단 아, 작업대를 만들어서 여기 있어요, 잠, 작업대. 있어 작업대. 작업대 있어 작업대 아! 있어 작업대 있어 저기 있어 어. 아아 아... 아... 다시 열어라. 다음에 아, 말을 좀 들으세요. <웃음> 아니 리트 가야 돼? 벌써? 아이리드바라 해야 돼. 아니 어떻게 그래. 어떻게 해봐. 어떻게 한번 해보자. 어떻게 먹어보자. 몰래. 나쁜 타부 나쁜 사람. 어떻게 먹어보자. 저... 내려, 이걸 내려온다. 먹어보자 이걸. 천천히 내려오는 어? 느낌은 아니야? 절대. 때려서아안 되네. 아 잠깐만 일로 와봐 내가 숙여서 뒤통수를 위로 민다는 느낌으로. 아 오는 순간 바로 아 그러면은 H가 점프 점프 점프 누르고 빗소리랑 나랑 핑퐁 그냥 왕따잖아 <웃음> <그냥> 아 <왔따잖아. 웃음> <웃음> <웃음> <네가 몇 웃음> 들켰다 아 <웃음> 어, 들켰어 들켰어 어, <웃음> 야 얘들아 아무것도 캐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봐 일단은 내가 저 상자에서 저거 꺼내올게 후박랑후여석이어게 <웃음> 좋아 이거 내가 상자 먹고 갈게. 어때? 아니 아니 아니야. 왜 왜. 아니야. 형 날려. 어? 아니야. H아 돌아가자. 내가 날린다 했지. 캐지 말라 했지. <웃음> <웃음> 했어? 아니 아니야. 침착하게 야, 일단 우리 이네 면을 다 포위해. 못 나가게. 일단. 그다음에 일단 맨, 맨 아래부터 상자부터 설치해 봐, 그러면. 아, 맞아. 상자, 상자. 상자부터 설치를 하자고? 아 어. 이게 상자 두개 늘려야죠. 처음에. 국룰이잖아요, 그게. 해보라고. 일단 해보라고. 여기 내 방향으로 너 H처럼 왕따 당하고 싶냐? <웃음> H처럼은 뭐야? 나나 <웃음> 왕따였어? 아니야. 더글놀이 당하고 싶냐 진짜로? <웃음> 미안해. 더글놀이 당해. 야 이거 내가 만들게 작업대. 내가 만든다고 했어. 내가 설치할게. Okay. Okay. 음. 이거 뭐임 이거 누가 캐스 그럼 우리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아 걱정 니은 니은. 그래. 반블럭 이제 딱 발. 이걸 어떻게 와, 해야 되지? 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잠깐만. 여기 밑에 이 흙을 캐 볼게. 이거 올라오잖아. 안 올라오네, 제도. 어? 비소라. 야, 나무로 이거 그거 만들어 볼수 있냐? 다락문. 나무를 이미 썼잖아. 다시 켜야 돼? 아니, 소세마 <웃음> 해야 돼? <웃음> 아니, 이걸 또 다시 켜? 이게 3트까지 간다고, 이게? 그럼 어. 봐 봐. 응. 어차피 우리는 저 나무를 먹지 못하면은 이 먹는 법을 알아내지 못한다면 또리세마를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기다려 봐, 그러면. 반복되는 거지. 다른 섬 있나 보고 올게. 그러다 걔우줌이야 되면 어떡함? <웃음> 그러니까 한 방에 간걸거 그러니까 가야지. 잘, 가야지, 잘 가야지, 잘. 가야지. 잘 가야지, 그럴 거 알았어. 알았어? 그냥 섬을 바라보고 가. 뒷걸음질을 치란 말이야. 아, 오케이. 뒷걸음질을 뭐, 치다가 뭐. 이제 모이면 되잖아, 우리가. 마우스 삐끗하면 어떻게 됨? 진짜 우줌이야. 그냥 마우스. 아, 산지 마. 마. 마. 옛날 WS로만 움직여. 그냥 뭐, 뒤로 뭐, 걸어가라고. 뭐. 이 화면 뭐. 너무 웃긴데. 뭐. 웃겼어 나. 화면 너무 웃겨. 야, 흐릿해져! 하늘에서... 흐릿해지고 어... 있어! A few moments later. 없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하지만 나 몽블랑 롤렉스의 후손. 뭐? 후손 뭐? <웃음> 나 포기하고 왜? 돌아가는 중. 나 포기할 수 없어. 응? 비쏠이 뭐야? <웃음> 왜? 물량동이! 어? 어? 어? 어? 어, 비쏠아! 몇개 올라왔어! 근데 다시 해야 돼. 왜? 내 용암을 흑요석으로 만들었어. 아이... <웃음> 아, 아니 근데 그래. 야 나무 어떻게 해 가지고 불 붙일 수 있으면 나무에 불 붙일 수 있으면 내가 흑요석 갖고 와서 지옥문 열어 가지고 지옥에서 떠오는 방법을 할수있긴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 이제 못 내려가고. <웃음> <웃음> 내려가게 해 줘. 알았어. 음. 다시 할게. 3트. 성한테 양동이 내려가진다. 어? 점점 나한테 오는 거야, 이거? 어? 착! 어? 멈추잖아! 이선인가봐 중간에 꼈잖아 <웃음> 멈추잖아 아 형이 물타고 올라오면 되지 딱저높피까지 내가 살짝 없겠잖아, 올라가게, 살짝만 올라갈게 살짝만? 그만 다시? 쫄보해? 그만. 어. 어. <웃음> <웃음> 그만 조금만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가갈낼름낼름낼름낼름아씨 아따다따따다따따 됐다 따따따따따따따따내려따따따따따따따아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안따따따따안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웃음> 일단 훅여서 가져 상자 안캠 이거 이쪽으로 흘려보낼까? 물? 어? 좋은 생각 야 그러면 은 올라가는 추진력으로 확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거 깨부수면? 그래서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어 어, 어, 어 잠깐만 내가 한번 올라가 투자 그렇게 하 하늘로 쭉 올라가 <웃음> 어? 물을 탈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돼 항상 자, 깐요 높이 올라가, 잠깐만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요게 약간 마지노선이거든 지금? 어? 어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나무 먹었어 그만 그만 그만 어 그렇지 캐면 그렇지 투디가 먹고 내가 이거 캐고 어디가 내가 먹게 그럼... 내가 먹게 내가 먹게 <웃음> 바라보고 있는 거 개기 없는 야 근데 이거 이파리를 이렇게 야 묘목은 묘목 하나도 안 났어 어야 주먹으로 캐지 말아봐 진정해 또 다시 열어야 돼 아씨 일단 이거 캔다 해봐야지 해봐야지 가만 나또 그리고 이파리 이거 야 이거 캐면 나는 어떻게 내려 이파리가 나오길 기도해 어? 먹었다! 나왔다. 먹긴 먹었는데? 우리..어떻게 어, 돼.. 그 <웃음> 일단 기다려봐 침착해 비소라 일단 흙을 너는 파서 나한테 주고 그리고 여기 하나 설치해봐 내 밑에 그 다음에 던져 흙을 어? 흙이야 뭐, 뭐해~~ <웃음> 야 그리고 비소라 그리고 비소라 요거 요거 구석지에다 사아 저거 먹어 저거 사, 아아좋좋 사, 어 이거 전달. 그 다음에 이건 너무 낮은데? 야 기다려봐. 야 최대한 높은 곳에 물을 설치해야 돼 지금, 그렇지? 아니야 아니야 그걸로 부족해. 투디가 내려올 수 있어야 되잖아 지금. 흙을 나에게 던져. 유유유. 허, 야! 아그 그렇게 막 던지면 어떡해? 나!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그렇지. 일로 던져. 안 돼. 야 훨씬 낮게 던져. 훨씬 언더스루. 언더스. 아이언더스루. 아유! 아유! 됐다. 여기 여기 여기. 이노피 됐다 이노피. 어 다시 배웠어요. 됐다. 여기다 설치해서 불. 설치해서 내려와 내려와 내려가 일단 내려. 일단 내려가. 일단 내려. 일단 이게 일단은 엘리베이터인데 야 이거 이거 살린 채로 어떻게 코블스톤 생성기 못 하나? 할수 있을, 있을 것 같아. 할수 있을 것 같아.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이제 됐다 이거. 어 됐다 됐다. 됐다. 된 거지. 오. 어 됐다 됐다. 어. 그래 어, 일단 엘리베이터 해? 됐고 그래 돌 캐는 건 어떻게 하지? 잠깐만. <웃음> 나무가 있어. 내가 곡괭이 빨리 그럼 만들게. 음 먹었구요 아 요정도 높이 딱 좋아 지금 그렇지 그 다음에 좋아 그 다음에 하나 나한테 던져봐 드디어 헉. 어? 어디가 <웃음> 위에 위에 근데 문제는 누가 저기다가 묘목 저렇게 씹었냐 <웃음> 돌고괴이 만들게 돌고괴이 한꺼번에 두개 만들어야겠다 그지 얘들아 여기 상자에 돌고괴이 두개 넣어놓게 혹시 양둥이 갖고 계세요? 네들고있어아 오케오케 아니 여러분, 점점 왜 엘리베이터 높아지는 거 같냐? 높아져야 됨. 어쩌 막. 하예나 발가락 안 닿냐? 네. 어 됐다. 야, 근데 조심해라. 발가락 다 야, 근데 조심해. 언더스로. 언더스로. 어어 어. 어, 어, 어. 언더스로. 어어 어, 어디가 어디가 앞 있어? 어디가? 아, 점점 높아지지 말라고. 내가 내가 내버려 둘게. 아, 점점 높아지고 있어. 구해 주세요. 구해줘. 혼자. 돌주세요 아, 왜? 왜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지금? 네, 돌 주세요. 아, 예, 돌 잠깐만. 약간 상세 넣하면 되잖아요 아 그러네 <웃음> 거래 산차로 가면 아 그러네. <웃음>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아여기요 자꾸 해주세요 야 아니 한명 구하면 한명어 진짜 어, <웃음> 왜야야뭘야야잘 <웃음> 던져 지금 잘 던져가지고 자, 받아줘야 돼 받아줘야 돼어나나 나 최대한 올랐어 최대한 올랐어야 이거 진짜 잘 해야된다 어 먹었냐 오 먹었다 휴. 저희 저거, 아저씨한테 저거, 좀해달라고뭐뭐뭐뭐거 저거, 저거, 저거, 저돌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 아나 미치겠네 진짜. 아, 제가 도피고 있을게요. 제가 도피고 있을게. 구조대. <놀대> <놀대> 아 누가 구하러 가 이제. 아니 그냥 좀 됐다 있어? 싶으면 구조대. 아니, 정돋이 됐다 정돋이 싶으면 정돋이 구조대. 어떻게 내가 구하러 가? 구조대. 어, <놀대> <놀대> 아니. <놀대> 어디 든데구대아 <있는데, 놀대> 어디까지가? 아, 야물 정돋 끊으면 정돋이. 안 돼. 에이 빨리 올라갈 수 있는만큼 올라가.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지금 올라야 돼. 싸싸싸싸싸 나줘 나줘 던져야 돼 지금 잘잘 던져야 된다 진짜 나줘 나잘 던져, 던져야 돼 버스 오케이 오케이 일단 물 깔고 야 진짜 미세 컨트롤 좀해아 이게 근데 하다 보면은 형이 왜 우리가 이렇게 올라왔는지알 거야 아이 그런 게 어딨어 지금 다 내려와봐 일단 한 차례 어, 안 되겠다 어? 저형 구조대 시켜봐야겠다 <웃음> 한 번에 잘하지 나는 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휴, 오케이 오케이 휴카블로 했다 구했다 왜 불렀어요? 아, 왜 부른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기 같이 있어야지. <웃음> 아 그런 거. 돌몇개를쓴 거야 여기다. 안 돼. 오히려 좋아. 이거 다 우리 집이야. <놀라> 맞아. 우리... 피하 이게 다. 지금 어느새 그래도 열일곱 개, 열여덟 개돌 캤어 여기다가 이거 해도 되나? 이거 왜왜왜왜 왜? 왜, 왜, 왜, 왜? 어안 되네? 어 된다. 어 된다. 어 된다. 어 된다 된다 된다. 오오 투코어 투코어. 진화했어 우리? 어 투코어 좋아. 야 근데 무한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없지? 야 잠깐만 왜? <웃음> 네? 야, 누구야? <웃음> 여기서 돌 깨는 놈 누구야? <웃음> <웃음> 여기서 돌 깨는 놈 누구냐고 <웃음> 야 진짜 우리 <웃음> 진짜 <웃음> 야아 나나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이거 진짜 그냥 자백은 한번 하자. 난 모르는 일이야. 너지. 한 명이 미친 듯이 웃고 있는다지. 너잖아. 아나 미쳐버려. 아 진짜 개웃기네. 어, 야, 야 잠깐 물 얼었어. 물, 물 얼었어. <웃음> <웃음> <웃음> 오케이 아이 이거 물 얼었어. 내 깼는데 깼어. <웃음> <웃음> 아 진짜 물도 <웃음> 어, 뭐 <일도> 없어 내 전문. 물도 없어. 물이 없어. 아 근데 이거 너무 <웃음> 너무 높게 올라간 게터이었어대만 <웃음> 어? <웃음> 진짜로 정말 정해진 그 순서대로 서순대로 가자고. 작업대 내가 만들 거예요. <웃음> 예. 똑똑히 들었어요 이거 근데 이거 함부로 캐는 거 조심해야 되지 않아? 아 이거 흙은 두칸다캐도 되지 아 그래? 어어 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음. 만약에 뭐 용암을 할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물을 배드락 위에 놓는다고 했을 때 아예 그냥 요렇게 뚫어 놓자 용암을 배드락 위에 두는 게 낫지 아야그 다음에 이 기둥을 어. 세워가지고 물을 뿌리는 거 어때 엘리베이터를? 아, 여기 아니지 이렇게, 아니지 물물 물, 물을 우리 어차피 위아래 엘리베이터리면 되지 <웃음> 물을 오 위에서 뿌리면 되지 아 오어 응. 진리어스 야 근데 이거 확실히 용암 보호되는 거 맞아 이거 당연하지 당연하지 무조건이지 잠깐 물길 없어지면 내가 다안될것 아, 같은데 캐볼면 알겠지 <웃음> 캐볼면 알겠지 그래 아나 네. 무서운데 아, 안될거안될거 같아 야 진짜로 어 캐봐 일단 물 캐봐 아나 미치겠네 안될거 그 같은데 걱정, 니은님, 아, 걱정, 니은님, 아, 이거는 걱정 대출이야. 형, 아, 근데 나안될거 같은데, 저거 내려오면 그러면 한번 켜봐. 음, 차, 이렇게 신나. 오지 이거 근데 내말 듣자. 한번만 들어줘 진짜 한번만 들어줘 상자에 흙좀 줘봐 캐고 줄게 캐고 응, 줄게 응. 자 봐봐 이제 물은 요요요요요요 요, 요, 요. 요 기둥 세워가지고 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여기다 용암을 설치하면 돼 그러면은... 아니지 아니지 왜 맞아 원코어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거 맞아 아니지, 아니지. 아니 여기 딱 밑에다가 해서, 해서 해가지고 내 말을 <웃음> 한 번만 더 믿어 <웃음> 야, 이거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했어야 돼요 렇게 해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 이렇게 한번 했어야 돼 이렇게 딱 <웃음> 어? 해서 어 이렇게 한번 <웃음> <번 웃음> <이렇게 웃음> 했고 <했어야> <웃음> <하고 웃음> 아 그래 여기에다가 어. 하면 돼 여기 안 아... 어. <웃음> 어, 그래 일단 일단 일단 용암 보고 일단 용암 보고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지 용암을 그렇지 아 그렇게 딱 해가지고 여기 코물솔 착착 구조네 구조네 야 제가 양동이 어쩌다 거기까지 올라가 근데 여기 그냥 나 여기서 설치해도 돼 이거 그렇지 그렇지 들어가서 설치할까 들어가서 그 위에다 설치하세요 위에다가 베드락 한칸 쌓고 베드락 한칸 위에다가 아 이렇게 하고 어, 그 다음에 용암을 깔고 아 여기 맞네 여기는 맞다 그렇지 아, 그렇지 어 그치, 그치. 여기는 맞다. 그치, 그치. 그렇지, 그렇지 그치, 오, 이거지 이거야 그 다음에 돌서 우리 구조. 왜 니네 다내 위에 있냐. <웃음> 일단 나무를 줄게요. 어 일단 나무. 근데 나무 캔건다 누가 갖고 있어. 저저 저. 저, 저. 어. 어, 어. 어, 이거 받전달전야 어, <웃음> 어, 내가 딱 얘기할게. 항상 물건을 던질 때는 그 사람의 거시기를 보고 던져. 알겠니? 말이 좀 이상해. 알겠어? 마치겠다는 느낌으로 던지란 말이야 지금 캐빈이 혼자 이라고 쌤면서 위에서 쳐다보고만 있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야 이거 드럽게 불편해 <웃음> 야 진짜 드럽게 불편한데 어떡하지 블럭이 내가 캔 방향으로 발사돼 내 쪽으로 안오고 <웃음> 야 차라리 원코어가 편하잖아 아 근데 다 같이 키려면 아니, 이렇게 해야 돼 맞지 맞지. 왜냐면 맞지 지금 혼자 이러고 있기 때문에 네군데 지금은... 네 4명이 네다 들어가면 남이 캔거 그렇지, 남이 그렇지. 먹어주고 자 구조 간다 어, 어디까지 올라어그렇한 번에 가야지 한 그렇지.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너네한테 다 가야지 <웃음> 자 여기서 한번그 다음에 싹 가다가 아, 하고 차차 차, 차 하고 손에 <웃음> 블럭이 없는데 아, 아 안돼 쭉. 이렇게 하고 자 구조실력 보여드림 니네 생명줄이야 니네 생명줄이야 <웃음> 자, 자. 한칸 더 한칸 더한간더자 조금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어? 어 그렇지 잠깐만 이렇게 닫지 그렇지! 이거지 아 요렇게 지붕을 만들어두라고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하면은 좀 캐기 편하지 아 맞네 물눈 싸악 안으로 들어오고 어 이거 맞나? 이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웃음> 뭐 이상한데? 굵어지지 애가? 대충해 돌세 개만 캐줘 형돌세 개? 어? 기술아 거기 서 있어? 어? 나 좋은 생각이 났어 그 생각 하지, 하지 않으면 안 돼? <웃음> <웃음>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봐봐 얼마나 얼마나 아주 그냥 흑신적이야 흡신적 일단 선은 있어야 있잖아. 돼 왜냐면 서있으면 누구라도 먹어 우리 넷 중에 야 드디어 이제 좀어야 <웃음> 묘목이 세개나 나왔어? 그럼요 오레르산드 기다려봐 야 얘들아 나돌 넣어놓고 저기 모래섬 좀 캐다올게 이거 근데 벌써 1화분은 채워진 것 같아 얘들아 다음으로 넘어갈까? 아이가 코블스톤 생산기면 어떻게 좀 하고 가면 안됩니까? 어무튼 지금 뭔생겼다 아니 이뻐 <웃음> 이 정도면